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n 아, 먹방, c o w h a t e v e r you want. 신 여러분, 오늘은 딱 오죠?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. 오, <웃음> 누가 누가 자, 이거 아니라고? 무슨 얘기죠요무생이에요 무슨 생기예요무요 무슨 얘기 여기 혹시 돈 받으셨어요? 아니, 아까, 아까 저기서 아, 설명들어가지고가지고 샐러리랑 고추랑 양파. 어, 저러리지 여기 원래 구워주는 거예요? 아 구워드리진 않고. 잘라드리는 건못만고 있어요. 메뉴는 이렇게 있습니다. 샐러리 어, 구 <웃음> 네, 네, <웃음> 갔다. 유튜버 같은 경 유튜버인데. 아, 맞지, 맞지. 제가 또 오늘 또 제가. <웃음> 했어요. 그쵸, 한몇 아, 분, 몇 분째 같은 경 동생이고, <웃음> 제가 회사 직원이고. 나 약간 그 맛집 블로그 분들 하지 처음 봐블로그인가 인스타그램 뭐먹스타그래뭐 이렇게 해야지. 그러니까 나랑 약속을 네, 너무 많이 깨졌 아, 눈치 주는 거 아니니까 하지 하지 아니, 그러지 마세요 아죠 여러분 제가 약속을 깨 적도 있지만 내없하 오늘 편하게 다 먹는 거같 짤 편집 내가 하니까 알아서 내가 하면 되니까 아, 갈비까지 나오게 세팅을 해놨네 아니 그 레이저 어, 탐난다 나도 들고 다녀야겠다 이거는 한정판인데 아침에도 가서 양념도 안하고 참새고기 싱크로는 99.9% 근데 여러분, 여기 다 지금. 조금 더 어렸을 때참생국가도못 봤어요. 요게 참생하시구나. 아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참생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은 지금 세모자리에서. 지금. 갈릭이 따로 지금 계십니다. 글록은 여기서 벌벌. 빼하시면 한테요. 광고방송이 합니다 하면서. 이길 때. 처음에 얇았잖아요. 예. 지금 이렇게 불어요. <웃음> 이렇게 불고 <웃음> 있습니다. 이거는 이것다는 뜻이에요. 그럼 다시 왼쪽에 <웃음> 있는 신장을 조심하세요. 너무 말어요 너무 말씀을. 고기만. 자, 자, 자. 감사합니다. 아무것도 찍지 말고. 네. 아무것도 찍지 말고. <웃음> 소리 너무 작아가지고. 자, 소만 한번 딱찍는 소리가 딱 치는 소리가 바로 드시면 돼요. 자, 고기 맛, 맛있게 밥도 한번 치겠습니다. 밥도. 오, 감사 여러분. 제가 손님라고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. 이렇게. 그렇지, 이렇게. <웃음> 이쁘게, 이쁘게 잘라주 이쁘게. 이쁘게, 알니 이쁘게. 그러면 같이. 아니, 그거는 잘못. <웃음> 계속 뒤집어주세요. <웃음> 저, 제가 몸이 <웃음> 하나이기 때문에. 이게 맛있어 어디 가든 고기를 계속 올려서 고기 아까 할머니가 이렇게. 장아찌 뭐 이런 거를 음, 뭐, 청양폭추만 네. 해가지고 완전 다져가지고 거에올려먹자 이제 오. 세 번째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요걸로 네. 샐러리 네. 자요 샐러리 음딱 음. 오지 느낌 잘맞요 네, 갈비는 <웃음> 무조건 장아찌기응 장아찌 여러분들 동시에 되시요구독 좋아요 아. 부탁합니다 아. 알림 설정까지. 어. 알림 설정까지. 이거는 어. 뭐냐면, 삼겹살이 아니고, 갈비살이에요. 갈비살을 작업을 해서, 바로, 고운, 센 불에다가 작업을 한번 초반에서 나오는 겁니다. 자, 요렇게 지글지글 끓여야지, 요게 진짜 갈비삼겹입니다. 불장하고 불량한. 들고 보니까 느낌이 나거든요. 대부분 고객들이 모르고 한번 가는 날 시키세요. 항상 살찌니까먹 아니. 가주가 좋긴 한데 주가 세면 은 항상 살찌니까요. 원래는 이렇게 한정식 식 자기 앞에서. 아. 한 사람. 얼마 안 돼? 어디에 계시죠 유튜브 이름이 신쿵이요. 신쿵이요. 자 신쿵이 좋아요. 구독 눌러주시고요. 채널 추가 이거 맞나? 와 진짜. 감사합니다그러니 제가 여기 오픈할 때 구독 좋아. 요나 <웃음> 못하겠어. 왜냐면. <웃음> 이 갈리자들에서 호흡이 바뀌고 친구들이 바뀌고 그래서?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거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튜브 빨아 아, 네네네네. 아, 네네네. 자 스펙은 양념을 하지 않고 바로 양념장에 넣고 48시간 수습을 합니다 그, 그다음에 뜨거운 고운 물에다가 나올 때 초벌에서 나오고 자 됐습니다 <웃음> 사, 사진 나 찍을게요 자, 밑에가 이렇게 지글지글. 쌀은 먹으면 튀지만 저희는 삶지 않기 때문에 절대 튀지 않습니다. 어. 자, 음. 자, 이 상태에서. 이 상태에서 바로 올리셔야 돼요. 왜냐면 한장 먹고 야쭈가량이나와요 여기 있습니다. 어, 여기. 음. 아, 곧 주당수쟁이 하고. 이런 모임을 처음 와보는데. 제 친구들이 저밥 먹을 때 핸드폰 들고 막 카메라 들고 막 미친 놈이라고 그리고 여기는 일상이네. 여기는 그냥 진짜는 그냥 일반적인 유류이박만 해. 맞아. 저희 다 먹고 이제 가요. 다 I'm not s 얼굴은 나 m n o 요 영상을 e I'm not sure. I'm n 시고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e I'm e I'm not sure. I'm e v e r e day, s u n n y t e i e t e v e r y o u w a n t